황제이발관이라는 업소명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황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황제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가 하는 호기심에 많이 클릭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체명은 사장께서 직접 정하신 건가요? 이 가게 상호명을 짓는데 네. 제가 한 공사하면서 한 2주 동안 밤새도록 그 장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카톡을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예. 이름을, 뭐, 별의별 이름까지 다 적었지. 나중에 보니까 한 800개 정도를 내가 이렇게 아,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건 너무 촌스러운 거야. 예. 그날 저녁에 생각하면 이게 괜찮은데 생각을 했다가 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전날 장면한 걸쭉 보면 이건 너무 촌스러워, 이거 아니야, 이건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어, 뭐 이런저런 음. 생각으로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다가 예. 결국에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황제라는 이름이 살아남아서 그걸 전하는데 우리 저 써니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제 지인들도 오면 예. 브랜드 네임을 참잘 줬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음. 남자들한테 좀 어필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겪은 애고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음,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원. 예. 내, 내가 여기 있습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 또 한국인의 정서에 젖어 있고. 예. 베트남은 물론 이제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스스이 예.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야, 그래도 이제 놀랄 만큼, 나를 좀 당황시켰던 일들이 좀 많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직원을 어떻게 잘 어, 컨트롤 할수 있느냐. 아니 컨트롤이라는 얘기보다는 베트남 직원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예.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켜라.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하고 오래 일할 수 있게 해라. 음.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네.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칭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 살고 있잖아요 뭐 이제 교민들이 예. 뭐 10만이 넘어서 뭐 15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뭐광객에들포함면더 그 예. 많고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너무 활성화가 되있기 때문에 예. 한국인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다 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소문이 나요 여기서 음.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예. 내가 뭘 오픈을 하고 또그로다게가 오픈을 해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팔고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음. 내가 노출이 안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빨리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내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우리 매장의 컨셉을 잘 마케팅을 해나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안는내 예. 베트남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 바깥으로는 이제 어차피 베트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사도 많이 하시지만. 예. 한국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손님들을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식당이라든지. 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는 한국 고객분들한테 마케팅을 진심으로 잘해야 된다. 음, 아. 뭐 그런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예. 비즈니스를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여기 베트남 직원들한테 나는 물론 뭐 크게 실망을 한다거나 뭐 크게 감동을 받는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예. 지금까지도 조금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예. 이제 한국 같으면 나하고 3년을 같이 일을 하고 히로에락을 같이 이렇게 겪고 왔으면 그러 뭐 보면 예. 가족 같은 느낌도 들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서상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음. 의리라는 의리 거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 음. 굉장히 가깝고 믿고 사실은 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오면 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예, 예. 나는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아마 이걸 선택을 할 거야. 음. 이,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날 위해서 예. 이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나는 내심 기다리고 있는데 공중하게 음. 딴걸 선택을 했을 때아 어, 이건 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리가 좀 배신당한 느낌 뭐,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정의나 의리보다 물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예.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게 이제 뭐 큰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 국민 소득, 소득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 예. 우리들이 얘기한 한국 같으면 나하고 오래 갈 사람 같은 건3 뭐 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요. 사실 뭐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는 어떤 다른 게더 가치가 있는 어 한국 분들이 많은데, 예. 여기는 굉장히 믿었던 직원인데도 예.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음.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 예.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데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서운한 적이 있었고. 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베트남, 국민성, 또 이들의 문화 예.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내 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음. 그래야 나는 베트남 직원들하고 한국 사장님들하고의 소통이 될 거다 예. 그리고 한국 사장님들이 베트남 직원들한테 안 끌려가고 앉을 안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아닌 경우엔 가차없이 예. 정리를 해야 되고 음. 좋은 사람 찾기가 뭐쉽지 않겠지만 예. 뭐건 아니다 싶은 직원은 예. 정리를 빨리 하는게 좋고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까지 동요를 시켜서 음. 어, 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거 많이 아죠 오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전직원 안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음. 이야, 이 외국까지 나와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한국 사장님들은 예. 굉장히 참 좌절이 될 거라고 예. 어, 좌절도 되고 또 믿었던 직원들한테 실망도 되고 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뭐하고 있나 예. 이런 생각도 음. 들거고 음. 현재 대한민국 경기가 개인 사업을 하기에는 과거에 비해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해외 진출 특히 베트남 진출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와야 하는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건 뭐 이제 너무나 내용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선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비록이 직업을 했지만 못 예. 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런 쪽에 굉장히 나는 발달이 되 있다. 그런 태런트를 난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예. 그런 아이템으로 종목을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음. 투자 금액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투자금액을 절대로 여기 와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투자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추천하는 금액은 지금 지인들이 온다든지 예. 후배들이 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거리를 찾아서 온다라고 그러면 나는 일단 10만 불 정도 이내에서 예. 이내에서 시작을 해봐라. 음.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 그니까 그 투자비를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그 투자비를 줄이느냐는 예. 전복적으로 내 몫인 거라. 그러니까 투자비는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당연히 몇십만불 뭐 몇백만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죠그렇 않고 일단 여기 와서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공간하려고 예. 하면 나는 일단 10만불 이하 정도로 투자를 해서 월 5 0불 정도 수익을 예. 낼수 있게끔 아. 한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 여기 이제 있으면서 이제 지내와 보니까 그러니까 예. 5,000불이라고 하는 수익이 우리나라도 돈한 뭐 500만원 정도 된다는 데한 네. 500만원 정도를 여기서 걸수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 투자 금액은 10만불 이내가 돼야 된다 예. 그 방법은 와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잘될 수도 있고, 또내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죠. 빗나갈 수도 있지만, 네.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해도, 예. 나한테 데미지가 이렇게 커서는 안 된다. 음. 뭐, 그러니까 내 전재산을 연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첫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 영역을 좀 넓혀갈 수도 있고 음. 투자하는 금액도 조금 더 높여서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걸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인데 예. 어쨌든 처음에 처음에 와서는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시는 분들도 1 년이 채안 돼서 예. 짧게는 6개월이 안 돼서 그냥 우리말로 다털어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도 들어올 때 시장조사 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계약하고 오픈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 안했겠어요? 다 최선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뭐 직원들하고 뭐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안될 수도 있고 아이템 전정이 잘못돼서 안될 수도 있고 많은 이유 때문에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투자해 놓고 가면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성공하는 거 아니고 네. 어? 큰돈 투자하지 말고 그 정도 선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